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 팁과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얘기하면 한 시간도 넘을 것 같은데 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터치 터치가 뭘까요 이렇게 네, 터치하는 거 혹은 우리 스마트폰에 터치 많이 하죠 터치 피아노 건반도 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게 터치일까요? 치는 게 터치예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어, 민감한 부분의 얘기입니다 사안이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민감? 민감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뭐 가령 좋아하는 캐논 변주곡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예를들어 똑같은 악보를 놓고 아 틀렸다.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세명의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해요. 그 연주는 다 다릅니다. 이거 정말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컴퓨터 음악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 그럴 리가 있겠군요. 아, 예를 들어 그 사운드 카드의 미디 장치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예,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요? 제네럴 미디나 뭐뭐뭐뭐 많았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같은 MID 파, MID 그 미디 그뭐 작업한 파일이요. 그 파일을 재생을 시켜도 어, 다르게 결과가 재생이 돼요. 가지고 있는 그 미디 음원의 악기가 달라서요. 뭐,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악기 자체가 달라서 나는 것이지, 어 음악의 내용은 같다라는 거죠. 똑같이 재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은 피아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피아노로, 같은 노래, 악보를, 다, 사람만 다른 사람이, 세 사람이 연주를 하면은 그 음악의 결과물은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거는 뭐그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런 예를 클래식으로 가져와 보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무슨 곡이 있을까요 뭐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치는데 사람들은 귀로 듣고 판단하기도 해요 아 귀로 듣고 알기도 해요 이게 뭐진머만의 연주다 뭐 키신의 연주다 뭐 루빈스타인의 연주다 누구 연주다라는 걸 귀로 듣고 안 되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래요 근데 이세 사람은 그냥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잘 치는 피아니스트인데 그들이 연주하는 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얘기 돌아와서 같은 캐논 변주곡을 같은 악보를 같은 피아노로 세 사람이 연주하면 다르다. 거기 그 차이가 벌어지는 그 발생하는 지점이 어딜까? 라는 것을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알기도 어렵고요 그 중에서 좀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터치입니다 터치 다시 한번 말하면 뭐냐면 터치는 이 피아노를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터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을 때의 그 건반 액션에 뭐 이렇게 건반이 이거보다 더 길잖아요 생각보다 이긴 건반이 뭐 나무가 어떻게 이건 지금 디지털 피아노입니다만 연결 연결 연결돼서 최종적으로는 그 해머 이렇게 생긴 해머 있잖아요 해머 이 양털로 감싸져 있는 요 해머가 현을 딱 때린다 라는 거죠 나는 살짝 눌러도 통 이렇게 때려요 통그 때릴 때 나는 소리예요 우리가 문을 녹크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문이라고 칩시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노크를 언제 자주 하나요? 어,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이제 꽉차 있어요. 노크를 해야 돼요. 노크를 하는데 이것과 이거 단순히 음량의 차이만이 아니에요. 감정이 느껴져요. 아 빨리 나와. 왜 거기 있어? 이것과 계세요? 실례합니다. 이거는 달라요. 심지어는 예 저는 그래서 새끼 손가락으로 노크를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타악기는 다 그래요. 무언가를 때린다. 때린다라는 거는 그 어디를 때려서 어떻게 소리나느냐가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 네. 피아노가 타악기냐? 음 타악기 아니에요. 음 얘는 정말 특별한 악기인 것 같아요. 건반이 있어서 건반악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안에 현이 많이 있잖아요. 현악기의 현악기라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근데 뭐 현악 사중주 뭐 이런거에 어 바이올린 첼로 이런거랑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군에서는 타악기군에 속해요 피아노가 그 이유는 발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현악기 찰현악기 마찰시켜서 현을 현을 마찰시켜서 내는 악기 종류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보잉을 하는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발현하는 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발성 소리를 내는 방법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차, 그 시간 이런 것들이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목관목관 목관, 금관 금관. 근데 이제 타악기들은 때리는 즉각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때리는 그 이거를 이 딜레이 타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타악기 실제로 실제로 내 손으로 직접 치지만 않을 뿐이지 건반에 연결된 해머가 현을 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얘는 타악기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크하는 그게 여기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이게 터치예요. 이건 자랑은 아닌데요. 저는 피아노 전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피아노를 너무 자주 쳤어요 너 하라는 노래는 안하고 뭐 그래서 노래를 막 이렇게 쳤어요 아 틀렸다 뭐 이런 노래를 쳤는데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터치가 좋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터치가 좋네 이건 참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뭔가 표현하기도 미묘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내 귀에 좋아야 간단한 노래를 쳐도 간단한 노래, 탄소율 노래를 쳐도 치는 거랑은 달라요 예, 우리가 많은 피아노 학원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어,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서 귀로 듣기 좋게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랑은 달라요 예, 같은 사람이 쳐도 다르죠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치는 간단한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내가 듣기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요. 뭘 만들까요? 뭐 사람들이 보통 뭘 만들죠. 어... 그래요. 라면 하나를 끓여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게뭐 어렵나요? 그냥 물 넣어서 불 올려서 끓으면 면 넣고 스프 넣고 휘휘 저어 가며 응? 그러다가 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대접 아. 라면을 대접한다는 라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배고파 라면 하나 끓여줘. 어 그래, 라면을 끓였을 때 내가 먹을 때 끓이던 라면과 똑같이 끓이진 않는다는 라 거죠. 이건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대충 끓여서 나 혼자 대충 먹을 거면 대충 끓이는데 누군가에게 그걸 대접한다고 라 했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는 라 거예요. 예. 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끓일 때좀 물도 계량해서 넣고 저는 혼자 끓일 때도 물을 계량해서 넣긴 합니다만 어쨌든 물을 계량해서 넣기도 하고 음뭐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배고프네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연주하는 이 음악이 누군가의 귀에 들릴 텐데 그게 좋게 들렸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그래서 음악을 예쁘게 포장해서, 포장해서 귀에 살며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마은, 그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나의 손가락을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고 그 손가락 끝까지 전해진 그 마인드가 건반을 연결된 이 예, 소리내는 뭐 디지털이든 어쿠스틱이든 그 소리 내는 과정 속에도 곡에 녹아들어서 듣는 사람들 귀에 전달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요 라고 말할 뻔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희들은 나의 음악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뽐내면서 막 거만하게 의세대듯이 치는 것과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렇게 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터치라는 얘기를 했으면서 저 지금 마인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해요 네. 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가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해본 거예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터치를 잘하기 위해서 음.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거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치면 돼요 예 네. 그게 맞아요 근데 무언가 안에 담긴 게 다르다면 그 결과물 또한 다를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